누구 있는지 알수 없으니까 안쳤던거야? 이... 야야야아씨어포스에아 아, 어, 아, 어, 좋아요 꾸덕 해야지 이런거 같으면 리 뭔진 모르겠지그 안에서 관리 쳐줬어야 나 일단 1렙 들기 안 돼요. 못 이겨요. 1렙 들기 무조건 집니다 아, 우리 넥사이 버프 늦을 텐데. 진정해, 아, 한발 비었는데. Q. 아쉬운데. <웃음> 헬 타고 오나? 살 빼면 먹뭐 나야 환영이긴 한데 절대 안 빼죠. 아, 보고서리가 정리하지 로 와봐. 필한 데만 맞아주라. 안 맞아주냐? 대포안 먹어? 한 먹어야지. 최악은 치습니다 3일 80% 아무리 오바여도 그렇게 들게 되면은 쥐 수가 없어요 아, 아깝다. 진짜 아깝다. 아쳤는아집다아 아깝다. 아깝아마다 아깝다. 아깝다. 아왔어 아깝다. 자꾸다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아깝 어, 안 돼! 안 돼, 이 큐. 라인 별로 흘린 거 없고. 괜찮은데? 슬시가 빠지긴 했지만. 그런 건뭐 어차피 있어도 죽는 거라서. 아! 아! 아! 아! 아, 내미니몇 마리 달린 거야? 네 마리가 쏭, 쌩으로 날아간 거 같은데. 시우 테도 뺐다가 아이 한 대만 더와한대더 치려다가 미, 포탄 맞을 뻔했다. 포탄 맞으면 죽었거든요. 방금. 저거 괜히 끊으려고 하다가는 제가 죽기 때문에 그냥 보내주고 태타고 오는 거를 또한번 맞춰서 다시 살갑을 봅시다. 아 사거리는 <목소리> 일단 제가 좀더 계거든요 수뇌자가 <목소리> 긴거리 중에 사거리가 굉장히 긴편이라서 나이스 3일은 도란망패 시작을 해요 1레벨 못 이겨서 그 배에는 돌아 도란망패 한테 도란방패인데 모르겠다. 한테는 리맥된다. 근데 뭐다 자신감이지. 이길 수 있으면 그냥 도란검 들고, 질것 같으면 도란방빼 들고. 근데 아쉬운데. 더, 더 죽게 놔야 되는데. 아. 실수했다. 너무 어설프게 질렀네데 그냥 지르에 기다리고 있구나. 보니까. 계속 지르에 기다리면서. 이렇게 서비스에만 날리는 것 같은데 조심하나다 이번 턴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으음? 너무 어설픈데? 너무 갔다한 대만 한 대만 아 등전보 이거 가졌어 공에 아, 아. 아이 거호응 해줘야 되는데. 뭘 나왔고? 아. 아니 그거자다 가면 나 어떡하라고 아안 돼. 난 이거 안 돼. 난 이거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랬거든. 그아니기좀할 동 <웃음> 방금 따라가는 거 나쁘지 않죠? 와 좋다 야 좋다 동글 너무 좋다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마음에 들어 뭐야 우리 비전이 형 한번 시작해 찍어주자 아 왔다. 개패, 개패, 개패! 어? 아니, 어, 이걸 전멸했어? 아, 와! 쓸만하네! 아, 와, 아, 뭐야! 아깝다. <웃음> 잘모르겠요 큰일 났고요. 라인전하고. 라나전나고나인전나고라인전나라 갈수? 아안 나올 줄? 약간 매드우비 욕심 내다가. 다다 나갔어요. 이거 밀수 있질 않아? 애매한데. 어될거 같기도? 됐다. 이거 밀었다. 어, 사비 챔 네. 이렇게 되좀무서고 에잇 에잇 내공 하미이랑 다른 방 같이 쫓고 있어서 더기서 나갈 수가 없었어. 해리 해볼게 형들 형들 조금만 못해봐 바텀. 나템 거의 다나왔어 여기 불킬나오면불킬타이면 2킬로 하면 면바로면2로 하면 2킬로 하면 2킬로 하면 2킬로 하면 2킬로 하면 2킬로 하면 2킬로 하도 2킬로 하면 미드 비웠어. 야, 미드, 미드 질렸어, 내가. 미드, 이거, 밀수 있어. 와! 내려갔네. 들어가세요. <웃음> 똥샘. 이거는 내가 사이드를 카미를 잡아주면은 애들 게임 소라 가지 않을까? 바니안된 말고 한 빼고 천천히. 아, 이같긴 한데. 전령. 전령 이 타이밍에 탑에 푼다, 아, 미드에 푼다고? 이 어. <웃음> 근데 너무, 너무 똥쳤인데 이거? 아, 맞었다와이스와이스 좋은데 가? 개 좋은데 가? 와이스 아, 안 좋네, 여기까지. 퓨어만 걸고 아 나이스 아 여기 아. 왜 죽어 여기서? 지금 진나 이상하네 아니 야 정말 여기서 왜 죽어 얘네 꼬였는데 아니 용치는 인원이랑 나뉘었는데 내가 그거 아니 슈퍼 플레이거든? 아 사이드 짓누르고 내가 먼저 합류하는 쪽으로 하면 되는데 아 미치겠다 이거 아무할 수가 없네 아왜 그래 뒤에 누구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아 썼었던 거야? 야야야 야, 야. 아, 씨, 아, 우거못 세잖아 아 아, 근대 아니, 형 형, 형, 뭐야? 미꾸라지 같은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다 형, 형, 형, 형, 야바 형, 형, 리이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반성 반갑습니다 이 털던 바텀 지금 탑의 슈퍼플레이에 감동해버렸죠? 한번 뭐라하지 들어볼까? 이게 클라스야 바론 타이밍 그냥 날렸는데 상대? 게이득인데 이거? 유리한 것만 보자 우기가좀 불리하네 아씨 보였어 아니 막물 수가 없다니까 상대 조합상 아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해야 돼 전라면 아 근데 우리 팀 시야 점수 레전드인데? 너무. 너무 레전드인데? 미드 원딜 합친 게 나보다 낮은데? 너무하잖아, 이건. 나이스. 그렇구나. 뒤에 좋다, 좋다, 좋다. 해볼만 하네. 나는 해볼만 하다, 맞아. 어? 달달해? 달달해? 달달해? 달달해, 안 해? 달달해, 안 해? 달달해, 안 해? 나이스. 들어가라. 음. <웃음> 아니, 진짜 우리 팀 시야 점수 레전드야. 정글이 나보다 낮고. 레드 원딜 합쳐도 나봐, 나자. 그럼 그냥 맞아야 되나? 아, 어, 끝날 것 같은데? 느낌이 안 끝나지. 끝나나? 일단 때리지 말고 레드 한번워봅시다 플래시로 규피해야 돼. 안 돼, 레드. 아이고, 레드. 아, 나이스. 좋아요.